국민 영양 관리법령 설명할 수 있도록 하자. 1. 번 국민의 식생활 국민 식생활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민 영양 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여진를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은 무엇이냐? 국민 영양관리법입니다. 잘못 읽으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국민 건강 정책법으로 혼동될 수도 있죠. 맞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두 법이 굉장히 호, 여러분 혼돈을줄수 있습니다. 혼돈을 국민영양관리법 1주에 보시면 자 이렇게 국민의 영양 및 건강정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국민영양관리법 적절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용, 용어는 무엇이냐 국민의 지,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게 무슨 용어이냐? 용어성입니다. 영양관리다. 이입니다 영양관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영양관리입니다. 영양관리. 3번. 국민 영양, 영양, 영양 관리 기본 계획 누가 세워야 될까 어느 장관이 세워야 되겠죠 자, 5년마다 세우는데 누가 세워야 될까 국민영양관리법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정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정진정책심의위원회 회의심의를 거쳐서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5년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매년 매년 수립시행해야 됩니다. 매년. 5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양관리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굴까? 군인, 노인, 직장인, 운동 선수, 일반성이 누울 것 같아요? 당연히 노인이겠지. 법제 11조에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 취약 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 그다음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병 등 질병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8. 번 지역사회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 실시할 수 있는 조사. 자, 영양 문제에 관한 연구로, 자, 실시할 수 있는 조사는 어떤 조사냐. 자, 법제 30조에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형태 조사. 3. 영양 상태 조사. 자, 그밖에 영양 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음은 찾았습니까 식품 및 영양소 영양소 섭취 조사 오 번. 위의 건강상태 조사하는 건강건강 이건 내용 아니잖아 그죠 영양 문제니까 영양조사 영양상태 조사는 가능합니다 10번 보건복지부 장관은집단급식소에 조리하는 식품에 대한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건강위에 가능 영양성분 실태 조사를 어떤 주기로 해야 되냐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14번. 답이 벌써 나와버렸네. 영양소 섭취 기준, 재정, 개정, 질병별, 생애 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식생활 지침을 제정하고또개정해서 체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누가 해야 되냐?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영양사 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냐? 이거는 당연히 영양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줄까? 그냥 줄까?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어? 자, 그 다음 29. 1차 위반 시에도 영양사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야 이거 1차 위반인데 그대로 영양사 면허 취소다. 1. 교육을 받지 않았다. 2.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했다. 3. 급식시설 위생관리를 소홀히 했다. 4. 면허정지 처분기간 중에 영양사 업무를 했다. 5. 종업원들에 대한 위생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4.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 면허정법.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양사 업무를 했을 때 바로 즉시 면허 취소 그럼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했다 이것도 좀 중요하겠지 그치? 이거 법원 버, 어? 벌칙은 얼마일까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식중독이나그 밖의 위생 관련 공량사고 발생에 직무상 책임이 있다 이때 자 1차 위반 행정처분은 1차 행정, 1차 위반, 면허 정지 들어갈 거예요. 그죠? 5번 면허 취소까지는 이거 너무 심할 것 같고. 그렇죠? 영양사 뭐, 어무 잘못 한번 보다 식중독 일어났다고 영양사 면허 취소되어 버리면, 그거 너무 좀 심하지 않나요? 자, 답은 면허 정지 1개월 자 그리고 2차 위반되면 은자 1개월에서 그 다음에 2개월 3차 위반 들어가면 면허 취소입니다. 1개월 2개월 그 다음 3차 위반 들어가면 은 면허 취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까지는 봐주는데 세 번째 안 봐준다 이 얘기죠. 그죠? 그 다음, 영양사나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의 위생에 관련해 중대한 사고 발생해 직무상 책임이 있는 경우 몇차 위반하면 면허 취소되느냐? 방금 나왔죠? 3차 위반하면은, 자, 업무 정지 처음 1개월, 그 다음 두 번째 2개월, 3차 면허 취소. 자, 근데 여기 밑에 보세요. 조리사,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밖에 위생 관련 중대사고 발생했을 때아 내가 지금 얘기했는게 조리사와 영양사 두개 구분할게 영양사는 아까 에, 식중독 일으켰습니다. 자, 1차 위반 면허정지 1개월 2차 위반 면허정지 2개월 1, 2, 3차 위반 면허 취소 조리사는요 1차 위반 면허정지 1개월. 여기에 보면 아, 저, 조리사일 경우에는 업무정지 면허정지가 아니고 조리사 면허가 아니고 업무정지. 조리, 조리사로 업무를 못한다 이 얘기야. 네? 업무정지 1개월 2개월 면허취소. 아, 3차 위반에는 조리사 면허취소. 37. 영양사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해서 이를 사용해야 한 경우 1차 위반은 면허정지 2개월 자 1차 위반 면허대여입니다. 1차 위반 면허정지 2개월 2차 위반 3개월 3차 위반 면허취소 그러니까 2, 3 면허취소 이거는 대여. 식중독 경우에는 1, 2 면허 취소. 정리 됐습니까? 예. 네. 그 다음 42. 임상 영양사, 임상 영양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 없이 멍시가 가능한 사람은 누굴까? 영양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 당연히 1번 답이겠지. 어? 아, 이게 조건이. 가장 적합한 거. 자, 영양사 면허 갖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고, 아, 이겁니다. 자, 영양사 면허 가지고 지정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공부하고, 뭐 쉽게 얘기하면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어, 개설해 둔, 뭐, 대학원에서 2년 이상 공부하고, 그 지정기관에서 1년 이상 영양사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임상영양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23조 다음, 영양사 면허 대한 사람에게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국민영양관리법에 영양사 면허증 대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국민영양조사, 영양개선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써, 이렇게 써. 자, 2장 국민영양관리법 마쳤습니다.